이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제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이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레골짜기 그리고 아르농강 건너편 등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얼핏 살펴보면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10절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진행하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떠나다 라는 성,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그냥 붙는 게 아니고 동사 앞에 어떤 접속사가 하나 가 붙는데 그 접속사에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원문 성경과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평가받는 NASB 95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떠났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저러저러 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 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이며, 세 번째로는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대할 때,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맥 안에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민숙이 20장 말씀해 보면 20장의 맨 앞에 있는 내용과 맨 나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모세의 친족이라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 땅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애돔 왕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우회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숙이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이 죽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민숙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21장이 열리게 되죠 특별히 21장 4절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애도망의 반대로 인해 우회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친족으로부터 거절당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감정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21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히려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받아 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바심이 났기 때문에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기대를 맞추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결과만이 옳은 줄 알고 그것대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땅으로 속히 통과할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일마다 내려주는 만나조차도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런 진절머리 나는 거 이제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만나를 진절머리 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여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라 내용이 단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내산에서 길앗 아르바까지의 이동거리만큼 10절부터 20절까지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곡 협곡을 200만 명이 걷고 있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원망하고 오히려 더 불평해도 괜찮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주 권면하셨던 그 권면이 떠올랐어요 상황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함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달라졌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습은 이전 모습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찬양에 감격스러워서 제가 막 감격스럽게 말한이라고 잘못 들으셨겠지만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바로 진행하다 떠나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동사에는 접속사가 붙는다고 말씀드렸고, 이 접속사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적용하여서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렇게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에 넘어서서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인 민숙이 21장 9절 하반절입니다. 9,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라고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라보는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으로 통과하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시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받을 때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구원이 제한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살리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불뱀 자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모세에게 말해서 불뱀을 장대에 매달으라고 얘기했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전히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죽어가고 있는 환란의 때에 징벌받을 만한 때에 바로 불뱀을 바라본 즉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주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들만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는 라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용의 가족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이 변화는 단순한 말과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바라본다는 라 것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바라보는 믿음의 몸부림의 바라봄이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혹과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현재 시제에 분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늘 나를 살리는 예수로 현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살리는 원동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란에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없애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환란에 당할 때그 환란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말로 환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신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년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안식년 전에 주신 마지막에 소중한 메시지는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붙 힘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쳐다본 즉 산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하셨듯이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공동체 성경 읽기 및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이 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하루에 3%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43분이 3%입니다 하루에 40분 내지 45분 정도만 하나님께 집중 한번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의 염분이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복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떠나다라는 단어를 계속 보고 있죠. 왜이 단어를 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단어가 38년 만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다 떠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어디에 쓰이냐면, 민수기 10장 33절에 가장 먼저 쓰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우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기를 행할 것이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십계 명을 받게 되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행군 준비를 마치고 출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라고 쓸때 바로 우리가 주목했던 10절 처음에 나온 진행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열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일삼았을 때 38년 동안 방황했을 때이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할 때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이동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38년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진행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향방이른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인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려 38년 만에 진행하다 떠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방을 잃어버린 방황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행하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한 사건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차례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물이 없는 곳으로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간구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특이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 8절의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들 발견하셨나요? 다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우성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협곡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까 봐 기진할까 봐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들이 누렸다는 라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물을 누렸냐면 삽과 곡괭이가 필요 없었어요. 규와 지팡이만 가지고도 그 물을 풍성히 누릴 만큼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누린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고백과 공동체의 노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고백이 나와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각각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14절과 15절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승리라는 것을 알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의 일러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과 대구와 경주를 거쳐서 울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동 경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동 경로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지금은 현존하지 않지만 구약의 학자들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승리하심을 기록했던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인도하심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다 드린들 만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를 그렸다고 뼈를 그렸지만 자녀가 그렸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승리는 내가 무엇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승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경계선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우리 하나님 꼭 붙듭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는 것 그것들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모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샘물을 먼저 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샘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17절에는 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물물아 더욱 높이 쏟아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우물물을 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우물물을 마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우물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우물물을 보며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므로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풍성이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알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전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승리하심을 믿고 매 순간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이 본문의 20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매듭짓고 있습니까? 그들이 38년 동안의 방황 가운데는 절대 소망할 수 없었던 이제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전에는 나의 뜻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피스가산에 올라 주의 약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셔서 향방의일은 방황이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해 승리를 고백하고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힘있게 행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모습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언약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주셔서 우리의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승리인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이제는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